옆에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뜨지 않게 자르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한가지 또이 옆머리의 숙제를 우리가 풀었죠 뒷머리 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수술 쳐놓으면 이렇게 빵꾸가 나요. 이렇게. 여기가 짧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윗머리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를 막 쳐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지저분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어, 다음 미용사, 두 번째 미용사인 분들이 머리 자를 때, 어, 이 부분들 이렇게 파여가지고 여기 안에 잘못 자르면 이 부분이 뻑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 잘못일까요? 잘못은 없죠 네, 뭐 어쨌든 뭐 그때 나름대로 어,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정리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그 밑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밑으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자르고 싶은 그곳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라인 자체를 살짝 잡아준 상태에 80도 정도 들어서 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을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머리가 또 여기가 밑에 라인이 좀 짧게 났어.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약간 잘렸는데 우리는 커트를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스타일 나오게. 요게, 요게 기준이죠. 자, 한번 보세요. 밑에 라인이 좀 짧게 났으니 이거를 바로 갖다가 밀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먼저 가이드라인 잡았던 곳까지 위로 살짝 해서 80도를 들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트를 하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 삐죽삐죽 나오지만 이 부분까지도 팍 들어가서 미는 게 아니라 이런 라인은 끝에 쪽에 조금씩 나와있는 부분만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치지 말고 약간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고 요즘 트렌드 자체는 또 뒷머리를 너무 막 이렇게 하얗게 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 그렇게 많이 치는 분들도 또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 또 많이 이렇게 하얗게 안 치시더라고 그죠 네, 그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커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라인을 살살 잡아 주시고 이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 잡아 놓은 거에 삐쭉삐쭉한 부분들 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그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또이 부분에서 보네. 자 보세요. 뒷머리 라인 이제 여기 이 부분 빵꾸 났던 부분들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안 잘라도 그 부분은 밑에 부분에서 다 끝나요. 잘만 치면 그래서 바로 밑에 부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 뒷머리도 바로 그 가이드 라인 잡았던 부분에서 제일 멋있을 그 곳이 어딘지 잘 보셔가지고 약간 여기가 좀 튀어나오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 네이프 부분이 튀어나오면 약간 좀안 좋잖아요 그래도 윗부분이 좀 튀어나오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놓고 바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숱을칠 그러니까 때는 어느 정도 질감 처리만 한다고 할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블랙형은 숱을 많이 치지 않는 미용사니까 좀제거 보시는 분들은 숱을 많이 안 치셨으면 합니다 초보 미용사분들은 그래야지 또제 커트를 좀 배우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잘 정리해주시고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빅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잘랐다고 하면 요번에는요번에는그 이제 9mm를 다시 껴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 그래도 안 잘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인을 눌러서 잘라도 되는데 살살 또 이것도 끝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너무 깊게 팍 들어가지 마시고, 살짝 겉에서만 맴들듯이, 이렇게, 살살 정리를 해주시면, 위로 살살 올려서 쳐주시면, 제가 커트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서, 좀덜 잘리면서도, 어, 이렇게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제가 커트를 조금 빨리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손님도 이제 멀리서 오셔서 집에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저는 가르쳐 줘야 니까 그래도 이거 천천히 보시고, 자꾸 안 보이는 곳, 어, 잘 보시고, 어,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커트 라인을 쓰는데 되게 편하게, 어, 생각이 나면서 될 거예요. 그,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여기, 여기, 이렇게 어때? 어때? 오, 어때? 네. 괜찮지? 네. 어, 그, 이게, 어, 어쨌든, 뒤에 라인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 짧았었는데 그렇게 안 짧잖아. 네. 그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네, 그걸 어. 원래 어. 되게 하얗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 그걸 너무 하얗게 치거나 네. 스타일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너무 이렇게 하얗게 치고 그러면 우리 손님은 너무 짧게 났기 때문에 네. 그냥 아예 미, 문대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스타일적으로도 힘들어져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체크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커트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일단 이렇게 천천히 좀 이렇게 보시고, 그래도 제가 오늘 커트를 좀 빨리 잘랐어도 천천히 보시고 한번 좀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분당에서 블랙 형이었습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